저는 주로 인쇄물이나 스크린에서 클리셰로 쓰이는 이미지 표현방식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 근래 제 개인전에서는 판타지라는 키워드로 이미지를 수집하고 장지라는 평면에 새롭게 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클리셰로 쓰이는 이미지나 표현 방식이 재밌다고 생각했고 이미지 자체가 시각적으로 작동하는 방식 또한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곡선이라고 더 하더라도 하늘하늘하고 무언가 아련한 분위기를 내뿜는다는 점을 우리가 바로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요새 미디어가 삶이랑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이미지도 그런 클리셰와 함께 관심있게 바라보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주로 신화나 게임 속 세계관이나 종교화에서 많이 영감을 받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게임을 많이 하면서 게임 속 세계관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이야기를 꾸밀 때 쓰이는 상징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번쩍이는 번개나 폭발하는 이미지 등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과 같은 효과를 많이 쓰게 되는데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게임도 제가 마법을 사용하거나 용사가 나오고 용이 나오는 등의 판타지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때 이펙트나 폭발하는 장면 중에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으면 캡처를 해두거나 그 장면이 어느 화인지 메모장에 적어서 기억을 해두는 편입니다. 그런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효과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 이유는 어떤 캐릭터의 특성이나 내러티브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로운 인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킬이나 성격, 외모, 말투나 인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나 악역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아주 집약적이고 명료하게 표현되면서 시선을 장악하는 효과들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 그림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기 전에 불화나 기독교 성화 같은 이미지도 많이 검색을 합니다. 종교화에서는 좀더 표현이 명확하고 과장되어있는 듯한 느낌이 재미있어서 레퍼런스로서 많이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아이패드로 어떤 이미지가 사이즈에 대해서 구성을 먼저 한후 그려질 화판과 동일한 크기의 종이로 드로잉을 옮겨서 대강의 스케일을 생각해봅니다.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좀더 레이어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아이패드로 드로잉 해보고 대부분의 레이어가 결정되었을 때 장지에 스케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이패드가 없었던 시절에는 일러로 대강 드로잉을 한후 프린트 부분이랑 그려질 부분을 나누어서 프린트할 부분을 따로 장지에 프린트를 했어요. 그리고 화판에 프린트한 장지를 붙여서 그 위에 동양화 물감으로 켜켜이 안료를 쌓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재료 중에서도 종이를 좋아하는데요. 장지 위에 이미지를 표현할 때는 캔버스와 다르게 종이 안에 안료가 스며드는 성질이 있다는 점이 좀더제 그림을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보았을 때 유화와 느낌이 다르다는 점이 좀더 동양화로서 특이하게 생각하게 되고 더 특별하게 보인다는 점은 있지만 제가 하는 작업이 딱히 동양화의 저변을 넓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양화라기보다는 한지라는 재료를 가지고 밀도 있는 작업을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는 판판한 종이가 아닌 닥종이로 얽혀져 있는 예민한 재료이기 때문에 처음에 스케치해주었던 연필 자국을 지울 수 없거나 한번 물감이 잘못 튀기면 지워지지 않는 등의 원래 계획했던 방향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며든다는 성질 때문에 물조절에 실패하면 원래 채워졌어야 할 선을 넘어서서 너무 번지기도 합니다. 컨트롤 l z 하면 쉬었을 작업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되어져야 해서 완성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들게 됩니다. 장지가 가진 예민함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마다 좌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장지가 가진 스며드는 특성은 그려지는 어떤 것을 강력하게 염원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료가 위에 발려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안에 고루 스며들고 납작한 표면이 되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이미지 시대에 한지가 가진 스며든다 라는 특징이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서 매력을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낙하 작업을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제가 모든 어떤 이미지가 섞여 있고 어떤 레이어가 쌓여도 망하는 그림은 없다고 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도를 해보면서 작품의 최종 레이어는 한 겹씩 차근차근 쌓아가는 채색과 정반대인 성질을 가져서 좀더 즉흥적인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는 락커를 올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제 개인전 스킨케어 루틴은 레인보우 큐브에서 열렸는데요. 갤러리 자체가 거실에 있고 작은 방이 여러 개인 구조여서 한눈에 전체 전시장을 볼수 없어서 전시를 구성할 때 관람객의 시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회화와 설치작품이 하나의 회화 장면처럼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 작품과 신작을 함께 전시했었는데 시간순으로 점점 앞으로 어떤 작업을 제가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구상했었습니다. 전시를 준비할 때 저는 주로 회화 작업을 하기 때문에 회화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시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람객의 시선이나 동선을 좀더 세밀하게 구성하고 싶어서 개인전 스킨케어 루틴의 촛대나 롱리브 푸시케의 기둥처럼 설치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회화 자체는 화면 안에 온전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전시가 될때 회화와 전시 공간과의 계리감을 없애고 싶어서 설치물과 함께 회화를 전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인전 스킨케어 루틴에서는 방 안에 회화와 음악을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회화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로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회화뿐만 아니라 설치나 배경음악 같은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장지에 필연하는 기법을 연마하여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 제 작품에 대한 글도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지에 채색하는 방법 말고도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고 싶기도 한데 만약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된다면 다양한 표면에 프린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털이 복슬복슬한 카펫 같은 표면에 프린트나 작업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